안녕하세요. 임재화동행입니다. 오늘은 교회를 다니면서 동성애와 교회 내에서 음란을 행하는 분들을 위한 말씀의 검입니다. 지금 음란에서 헤매이시는 분들 당장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도 이 영상을 들어두시길 바랄게요.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십니다.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죄들이 싫어지는 날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.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면 여러분은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.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.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건 없습니다. 매일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극률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선포합니다. 들어주세요. 동성애 같은 온갖 종류의 음란으로 가득 찬 소동과 고모라와그 인근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도 잊지 마십시오. 불의 심판으로 파멸당한 이 도시들은 죄인들을 벌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.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.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. 곧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와서 도둑질, 살인, 간음, 탐욕, 악의, 시기, 방탕, 중상, 교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된다.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.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.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.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. 부도독한 생활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를 탐하거나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.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.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남자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동성끼리 더러운 육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. 로마서 1장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반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는 죄인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. 즉, 율법은 부도덕하고 불결한 자를 곧동성연애에 빠진 자 어린이를 유괴하는 자, 거짓말하는 자, 거짓 증거하는 자 그리고 그 밖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알아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나를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리라. 나를 알아보는 이들을 감싸주리라.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따뜻히 아껴주시는 그 사랑으로 붙들어 세우십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악을 증오하여라. 주님은 믿음 깊은 이의 목숨을 지켜주신다.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고자 할때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.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 죄에서 죄책감에서 자유하세요. 자백하시고 회개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.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. 자유하세요. 여러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. 여러분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. 예수님께 돌아오세요.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소돔과고모라 때보다 더 심한 어, 그런 악들이 판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.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나오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세상 미디어에 종속되지 마세요. 여러분의 뇌를 거기에 절이지 마십시오. 그것들은 잠깐의 눈과 귀를 만족시켜주는 것 뿐이고 대부분의 거짓의 언과 음란의 언과 사탄의 속을 들입니다. 여러분들 깨어나세요. 축복합니다.